왔구나 먹쥬었네 또야 오늘은 저거 하자! 음악 제거! 봉티브! 오늘 뭐한다 그랬냐? 이거 음악 제거 한다 했잖아 음악 제거 음악이 뭐냐? 아우 그나저나 내가 안구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앞이 좀 뿌예 이게 이...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차 유리에 가서 기름 성분이 껴가지고 고착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서 경화된 그러니까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밖을 쳐다보면 뿌옇고 내 눈깔이가 안구건조증이 있어갖고 아, 껌뻑뻑뻑하고 자주 껌뻑뻑거리고 아마 영상에도 왜 그러냐면 내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람을 쳐다봐도 뿌옇고 차 유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차 안에서 밖을 봤을 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 유막이 생기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럼 유막 제거를 하기 전에 유막이 생기면 안에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시연을 어, 좀 과한, 어, 과하게 한과 한번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고 내가 저 얼굴이 좀 유분이 좀 많은 스타일인데 일단 그럼 내 얼굴에 있는 동물성 기름을 갖다가 한번 잔뜩 한번 묻혀볼게 아트라 그러면 아아 아, 쪽팔려. 이렇게 된단 말이지. 뿌였지 이게 흡수하고 유막 낀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어, 내가 집에서 바셀린을 하나 갖고 왔어. 요거를 한번 조금만 한번 발라볼게. 어. 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바셀린을 발라 유분이라서 이것도 바르면 이제 이렇게 시연이 된다고. 일단 안에 타가지고. 이 와이프를 아예또 와이프라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와이퍼 와이퍼 와이퍼를 갖다가 한번 움직여 볼 거야 움직였을 때하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자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고 저쪽으로 타봐 한번 잠깐 잠깐 전화 왔다 잠깐 끊고 가자 어동 t 뷰 봐봐 이제 안으로 들어왔잖아 안에 들어와서 밖을 보면 아, 이렇게 될줄 몰랐다, 나도. 너무 좀 어, 인위적이고 과도한 설정으로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바른 부분 아냐? 엄청 뿌옇지? 이런 유막이 생기게 되면 빨빨리 음악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전문업소를 찾아가서 하기에는 조금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셀프로 유막 제거하는 방법을 동투뷰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유막 제거를 한번 어, 해보라고. 일단 나가서, 와이프, 와이프, 아또 와이프라네.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나봐. 와이퍼를 한번 움직여서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도 한번 보자고. 아이고, 시동 안 걸었네. 아, 나왜 이러냐, 오늘. 봐봐. 워시액을 뿌리면서 시연을 했는데도 지금 보면, 아까 바른, 바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지? 비오는 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운전이 됐고요 그러니까 요거 제거하는 방법을 일단 나가서 한 보자고 내가 제대로 오늘 독투리도 가르쳐 준다 이따가 점심이나 사 나가자 아... 내가 핏 뭐야?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붙여놨어 이게 뭐냐면 이쪽 시공하고 이쪽 시공을 안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한 거고 일단은 유막제거를 유막 할때 어, 시공 순서는 어, 유리를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라고 그 샴푸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막제거제를 바르기 전에 뭘 해야 되냐 가장 내가 헷갈리는 거 맨날 와이퍼를 갖다 와이프라 그러지? 요거 요거는 꼭 세워놔야 되냐 유막제거제가 와이퍼에 닿으면 와이퍼가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유막제거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통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초보자들이 좀 손쉽게 할수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있어 근데 내가 상표를 가릴게 괜히 이거 뭐 상표 나오고 그러면 이거 PPL 아니냐 광고 위치는 아니지만 일단 가리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오늘은 요걸로 한번 시연을 해 볼게 어, 요게 바르기 전에 나의, 나의 손은 소중하니까 요 패드 좀 많이 봤을 거야 요 패드를 이용해서 할 건데 요 패드에다가 적당량을 갖다가 발라주고 요거를 골고루 펴 발라줄거야 가능하면 물기가 있는데서 작업을 하는게 좋기 때문에 내가 패드를 갖다가 물에 적셔놨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어 유막제거제를 갖다가 약간 손에다가 압력을 줘서 누르면서 문질러주면 되는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어 고양이 봐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요렇게 좀아 발라주면 돼 그런 다음에 요거를 약품 아아제거제를 어, 제거해주면 되는거야 잠아나 물총 좀 갖고 올게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자고 어, 이쪽이 시공한 부분 이쪽이 시공이 안된 부분이야 시공이 된 데는 물이 고르게 펴발라져서 보이고 시공이 안된 부분은 지금 보면 물기가 펴발라진 부분도 있고 물방울 무늬가 그대로 어, 형성이 되어 있는 차이를 좀 보이고 있지 요게 이제 유막 제거야 사실 그 유막 제거라는 게 별거는 아닌데 운전자들이 가끔은 이제 세차장이나 이런 데 가서 유막제거 좀 하고 싶다고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비용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유막제거제 하나 마련해 놓으면 몇 번을 할수 있는 거고 하니까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거좀 어 갖고 다니다가 유막제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만 뿌리면 되잖아 그냥 간단하게 시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유막제거를 하면 될것 같아 내 생명을 위해서 또, 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있는 동승자들을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경제적이고 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유막제거편은 음, 이걸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끝내는 걸로 하자. <목소리>